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릴 방송, 나라를 살릴 방송, 세상을 살릴 방송, 글로벌 디펜스 스입니다 자, 또 신동구 자유의국 TV, 신동구 제동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동 아니, 대표 지난번에 뭐 어디, 체포, <웃음> 체포대 갔었어요? <웃음>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그, 경기지방 남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가지고, 집에서 5월 13일날, 수요일 아침 10시경에 체포됐습니다. 그 하루, 김... 하루반 그, 그... 그, 조사받고, 네. 조사받고 유치장에 한 30시간 정도 갇혀 있었잖아요. 유치장에? 네. 여 이런 사람하고 같이? 그죠. 가니까 뭐 수갑도 채우고, 막, 은팔찌도막딱 선물해주고, 막. 예. 네. 아,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예. 네. 그니 <웃음> 어. 이게, 그, 제가 그 사건이송 요청서를 세 번이나 보냈어요. 경기지방남북경찰청에다가. 네. 그런데 그거는 안 해주고, 어, 무조건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 와서 수사 봐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제 탄압하려고 이제 딱 작전하고 들어온 거죠. 네. 근데 승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 그냥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고.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게 언론사로 되어 있잖아요. 언론사 대표래 그럼 뭐좀 일반 사안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어 잡아갈 정도 같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일반 유튜버들은 마, 구 잡아가겠죠. 가니까는 뭐 이만큼 수사자로 해가지고 딱 잡아가려고 그 아예 딱 덫을 파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아, 하여튼 뭐, 네. 망고 씨 말하셨겠는데, 네. 아마 그또뭐 검찰에 송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 모르겠는데, 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네. 다 밝혀지면은, 네. 특별히 네. 뭐 허위사실로 한건 아니잖아요. 아, 사실... 아다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보도된 내용. 네. 그걸 저 요, 요, 여기서 조금 더, 조금 깊게 다룬 그 외에는 없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공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거를, 그게 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평택시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피해를 봤으면 피해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를 봤다. 제 네. 방송 때문에 그런 피해 사례 특정도 없고, 그러니까는, 질문이 중한민국 철수 뭐 고려연방제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 서한 내용들이 그게 진짜냐 증거가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거하고 뭐, 평택하고 무슨 그거 뭐 상관이 그건 뭐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그, 뭐 개인 그거야 그러니까 <웃음>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이 수사가 들어온 거예요 <웃음> 참웃니게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이 그 5.18 광주 네. 민주화운동 공식 네. 어, 민주화운동 40주년 네. 네. 그리고 오늘 기념식도 했잖아요. 오늘 예. 그 보니까 응.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주 도청, 구 광주 도청. 예. 아 그, 관, 어, 거기에서 저 예. 그 광장에서 기념식하는 장면이 노르군요. 예. 예. 그런데 어제는 무슨 또뭐 전두환 대통령을 무슨 그냥 동상을 말이죠. 트랙에다가 트랙에 실어가지고 엄청난 대형 트랙에 실어가지고 뭐저 예... 강남인가, 거기서부터 연희동까지. 예. 차량 한 70대가, 예. 그, 전두환 구속 사, 사, 사하라고 뭐 이런 거 외치면서, 예. 경적 울리면서 가는 게, 뭐냐? 그 TV에 계속 오더군요. 근데 나, 야 그거 보니까 막섬찟해요 섬찔해. 그 동상이 섬찟하게 예. 만들었어. 그리고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광주 사태 때, 예. 예. 그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근데 보안사령관이야. 국군 보안사령관 신분이고요. 예, 예. 그때 대통령 최규하, 최규하, 아, 돌아가셨는데, 예.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예. 그 다음, 계엄, 상태하, 했였잖아요 예.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이성, 예.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에요. 예. 그 실질적으로 그, 그 광주사태 진압, 그, 그 공수부대가 뭐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예. 뭐, 과잉 진압이다, 또는 예.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체계상에서 보안사령관이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보안사령관은 그냥 보안사령관이라니까. 예. 방첩기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대전복활동 이런. 이보안사령관 거의 기능인데. 예. 음. 하여튼 뭐,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을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아주 보기에도 진짜. 예. 어? 섬취단 동상을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 느낀 게 도대체 광주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해야 있고 예예. 그다음에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포상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저렇게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요, 예예. 그렇잖아요. 그... 근데 그...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그 선을 지켜야 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음.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에요. 전직 대통령이었잖아. 예, 예. 그리고 그, 그 당시에는 그 내가 보기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면지역개 예. 선상에 대통령 겸사는 따로 있는데 예. 당시 보안사령관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예. 저렇게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현직 문재인 대통령도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의 그, 그, 국회에 한 5일 동안 전시됐던 그림을, 나체 그림. 예, 예. 그, 제가 집금 던진 거로 해가지고, 항소심 첫 재판을 받았어요. 예. 술남부지법에서. 예. 근데 아. 그게 바로 결심공판이더구뭐요항소에 아. 한나라에... 이게, 이게,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 예.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잘잘성 옷을 떠나서, 예, 예. 한나라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희한하면 안 돼. 오역을 면안 돼. 저는 그거 재받을 일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일전에 지난주가 광주에 전두환 대,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광주에 갔잖아요. 예. 뭐 핵심이 뭐해일기에서 기총 사기를 했다, 아니다, 뭐 이것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도 막 전두환 그 동상을, 묶인 동상을, 예. 무릎 꿇인 동상을, 그, 광주 그저법원 앞에다 간단한 뭐예요. 예.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막꽁망치로 치고 마는데 그 광주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예. 항의 전화를 한게그 SNS 에 나왔어요. 아 예. 도대체 광주는 예. 5.8 1그유공자 아니면 광주 사람 아니냐? 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이래 가지고 예. 엄청나게 그냥 예. 그 그분이 그 흥분을 해가지고. 예. 엄청 하관하시더군요, 엄청. 예.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정호를 계속 부추기고, 예. 한다고 어. 뭐가 득이 되냐고. 나는 예. 굉장히 그, 음. 그, 그니까 이게 제가 죽은 중국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적으로 하는 거를 경찰이 방치한다, 검찰이 방치한다,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다 민주당이 방치한다 음, 이거는 저거는 배륜 집단이에요 배륜 집단 민주화 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이 저, 저 박근혜 이명박 두분다 두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금, 지금, 지금 감옥서에 있죠? 그렇죠. 예. 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지금 감옥에 치우여 놨고 말이죠 예. 그 앞에 40년 전에 예. 예. 보안 사례가 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몸에를 주고 말이죠 음. 어? 야, 그러니까 그렇지네. 이게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을 갖다가 지금 광주까지 끌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강제로. 그게, 그게. 그 보통 피해자 그 주거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사건 이송을 해 주는데, 지금 유독 그 지금 5·18 이것만 광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도 지금 그 중국인 뭐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로 보내 이송해 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도 묵살해 버리고 그 현직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체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대 헌법의 7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 이래 돼 있어요. 국민에 대해 봉사해야 를 되는데 월급은 한국 국민들한테 받아먹으면서 중국 국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찰인데 이래 되면은 이 뭐가 되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야너 중국인들 안 씻어서 냄새나 더러워 하면은 명예선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재산권도 행사할 거고, 뭐, 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가요? 하면서, 지금,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렇게 몸매를 주고 말이죠. 예. 어? 예. 진짜, 저, 아, 진짜 애들 보면 지금 뭐라고 예.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교육 적으로 가, 어? 근데 저래가지고 뭐, 가 어떻게 되냐, 이거. 근데, 그런데, 북한이 있잖아요. 지난 예. 3일 날 예예. 우리나라 그 9.19 군사 합의 회가 못 하게 됐는데 예. 우리 g p 총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격을 했는데 그게 우도적이고 오발적인것 같다고 9군에서부터 그러고 그다음에 그어 5월 3일 날 총격 도발을 했는데 예예. 5월 6일 날 우리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해공합동훈련을 했어요. 서북도서 방어훈련을. 그거를 저 7일날 이거 저저 국방부 저 국방일부에 그것도 조그만하게 예. 국방일부가 이게 예. 웃기네 그 그런 거다 일면에 나와도 뭐할 거잖아요 그 그래. 예. 군사 작전이 실제 전투가 있고 대 대규모 훈련이있었다일면에 내야 되는데 집이 예. 총각 도발 다음날에도 국방일부 보니까 지난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예. 이면에 조그만하게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예 이게 완전히 북한에 예. 그예옹예를못 해가. 야, 난 이게 영역까지 보이잖아요. 북한이 중되죠 그런데 예. 거기 저 국방일보에서 그 5월 6일날 새해해 해군 합동련한 것을 국방일보에 예. 조그마하게 보도로 됐는데, 예. 그게 필요하면 원점 타격 능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요, 조그마하게.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 7일날인가, 아, 저, 저, 그 다음날 그, 저, 뭐, 자, 평양방송인 해가지고 막 그걸 그, 인민무력성에서 뭐, 다말을 발표하고 그래서. 예. 어 그렇다고 이게 청와대에서 국방부실에서 네. 막 국방부 정책실장, 각군 정책실장 뭐그 공부 정 공무실 왕창 불러가지고 네. 엄청 따지던 모양이야. 네. 그 조선일보 허로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또 다음 날뭐 청와대 대변인이 아 그게 질책한건 아니다. 네. 뭐해의했다 이런 식으로 빼면 이게 도대체 북한을 감싸기 위해서 네. 어? 눈치로 보다 네.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음. 아, 당연히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작년에 창린도 그 해안부 사격 김정일이 직접 지시하에 굉장히 예. 지도하에그 사격한 거이거부터 군사합의 위반이다. 예. 이번에 두대 이거 파기다. 예. 이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 항의를 제대로 못하면서 예. 우리 군수뇌보만 그렇게 그냥 청와대에서 음. 어? 근데 지휘권도 없어. 예. 대통령 참모지뭐좀 지휘가 무슨 지휘권이세요? 그그지권나 국가안보실장이 지휘권이 있어요. 국가안보실 이1 차장인가 2 차장인가 뭐, 뭐 김육은 예. 그 육군 어, 삼성장군 출신이 그이 차장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 그김유은 그 차장이 직접 불러 모이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가 뭔데? 음. 어? 대통령 보좌 잘하라 이거야. 예. 어드바이저로 한 한번 하는 것이지 왜군 어, 장성들을, 그, 청와대 불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야 이거, 전부 북한을 감수하기 위해서, 예. 우리 그걸 욕득이 하는 거예요. 저희, 가 좀... 요즘, 그, 현역, 요 예. 후배들 보면요. 예. 참 그,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예. 어,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다니까요, 제가. 그, 네. 저, 대수장에서 집권남용으로 좀, 고발을 좀하시긴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 어, 대수장에서, 뭐 고발... 그, 성명을 아마 낼 겁니다. 예. 아마 김육은, 국가안보실 차장을, 예. 이거, 저, 경질하라. 경질하라. 예. 이런 아마 요지로, 어, 성명이 예. 아마, 뭐, 오늘 일 나갈 걸 알고 있어요. 예, 뭐, 아니, 성명도 성명이지만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야지, 한 명이 그렇게 박살 나는 걸 봐야지, 다른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그, 그런. 아니, 못하잖아요. 국가안보실 차장 자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예. 평생 놈담만도 군대를 그렇게 욕, 용먹이고 말이야. 군대를 팔아가지고. 신정책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자기 말이야. 개인 그걸, 그, 저, 저, 연명을 하느냐, 이 말이야. 예.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고요. 자기, 지금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예. 정의, 뭐, 정의 기억연대인가 예. 이런 거 뭐, 정의, 정의를 내셔놨는데. 예. 완전 부정 집단이야, 이게 보니까. 이번에 그 집단이. 적나라게 드러났잖아요. 윤명이라는 이번에, 그 정의 기억연대전 이사단이 예. 이번에 저, 뭐, 어딥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예, 자매정당, 더불어신민당 예, 예. 비례대표 7분인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선데 이제 근데 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는 거예요. 예. 예, 저, 솔직히 좀, 그, 막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둑이야, 도둑. 예, 예. 왜냐면, 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그죠? 어? 30년 동안,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1992년에 정대입이라고 문제 만들어졌고, 예, 예, 예. 이게 이름이 정인으로 바뀌었는데. 28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일, 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예. 어, 손윤상 내시고, 손윤상이 중국에 한 130개 된답니다. 위안부를, 음. 예. 그냥 앵그리 시키다고, 시피 해가지고, 기부금을 무려 말이죠. 오 예. 50억 가까이를 모았어. 아.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요. 뭐, 뭐, 뭐, 그, 작년만도 8억이 예. 들어왔대요. 예. 그 전체 합치니까 매년도 정부 지원금 기본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돼. <웃음>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이 제대로 없어요. 예. 어떤 할머니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단돈 천 원을 입금 받아지겠대. 신문 보고 알아 그러면서 아닌가요? 그 할머니가 네. 도둑X다, 이거. 도둑X. 도둑X. 아, 바토의 도둑 아. 네? 아. 나라 해라, 이거야. 아. 언제 그 할머니가 위안 합리가 흥분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 그리고 무슨, 뭐, 안성인가 그게, 제가 현대중국업에 상물이 있었잖아요. 예. 네. 제가 노, 1992년, 연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중국, 예. 제가 있을 때, <웃음> 현대중공업에서 그, 저, 저, 기부를, 예. 한 거예요. 칠 7억인가? 아, 파 8억인가, 뭐. 예. 네. 그것가지고산 집이야. 아, 반성에, 예. 뭐, 그, 평화와, 뭐, 무슨, 필링의, 뭐, 뭐, 집인가, 하여튼, 이름을, 뭐, 하여튼, 그,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 아, 저 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막, 마치 좀 쉬시고, 아, 하도록, 예. 좀, 그, 뭐, 그 어? 이렇게, 편안하게 모신다는 취지로 아마 산것 같은데. 예, 아, 예. 가만히 보면, 왜한분 할머니는 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어. 윤미향이랑 그것도 <웃음> 자기 뭐. 자기 아버지가 관리해가지고,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7,800인가를 또 아버지한테. 연봉을 뭐, 7,800만인가 주고 말이야. 야. 뭐 연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7,800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관리한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일본 과자 갖다 놓고 술술 술 파티하고 맥주 파티하고 자기들 네, 네, 네. 그냥 패션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뭐죠? 군대는 군대대로, 예. 저, 저런 저 시민 단체는 시민 단체대로 전부 그냥 아, 다 썩었어요. 거짓말 하고 예. 자기 개인 이익 취해 하고 말이죠. 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북한 눈치 보면서 옹하고 예. 북한 신기 건드리는 군또 불러서 질책하고 예. 그다음에 저 위안부 저렇게 덩치 먹은 윤미향 예. 당선자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저거는 완전 제명에다가 지금 원직 박탈해야 돼요. 예. 원직 실소해야 된다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저 검찰이. 그런데 검찰... 저거를 구속해야 돼요. 공을 하고 말이에요. 예. 도대체, 도대체 이게 도둑, 예. 적, 북한, 응, 예. 어? 간첩. 간첩. 왜냐면 이게 저, 간첩이 왜냐면 미 국무소에서 며칠 전에 그 5.18에 대해서 문서가 엄청난 분량의 무서가 3 0만공개돼 버렸잖아요. 예, 게 예. 거기에 계속 노는 게 라이어 셀 라이어. 그러니까 폭동이래, 폭동. 어, 폭동, 아. 광주, 광주민주화운동이 네, 실제 본질은 폭동이다. 아. 그러면서 이 간첩, 예. 간첩과 김대중 추종 세력이 선전, 예. 선동해서 예, 예. 이렇게 폭동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예, 런 예. 근데 이 외교부에서는 그 무서를 공개안 해. 공개 안하 그런데 이미 그냥. SNS에 그냥 미국 부서에 직접 예. 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네. 그무소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막, 그, 내용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핵심 요지가, 라이어이 라이엇.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폭동이 일으킨 그, 간첩. 예. 네. 간첩과 적과 도둑이 우대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대한민국그러니어제다가 그, 최근에 간첩 근거한 거 봤어요. 그리고 윤미향 남편이, 그, 남 어, 네.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예. 4년 친 실형을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일부로 뭐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게 일부가 무죄가 되는 바람에 좀뭐 행사 보상금도 받고 그거 예. 가지고 뭐딸 유학비를 충당했다. 처음에는 뭐 자금을 받아 그것도 거짓말이 덜통통하니까 예. 그걸 했다 뭐 이렇게 응? 계속 이 어지러운데 예. 이 간첩 사건에 예. 연루돼 있어요 아. 남편이. 예. 남편도 있고, 또, 또, 다른 사람, 그, 저, 그, 저, 남편의 여동생인가? 예. 는 뭐, 또, 또 간첩 사건이 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간첩, 적, 도둑이 혼재돼가지고요. <웃음> 대한민국이 이게 예. 제대로 이게 진짜 된나라지그 문재인 대통령 표현 그대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 어? 간첩과 도둑과, 어? 예. 이런 사람들이 네. 탈개 치고 큰 소리 치고 음. 음. 이런 이상한 나라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저 재성인 같은 이런 그 진짜 참군인 간첩도 진짜 간첩을 잡으신 아, 저는 간첩을, 간첩을 직접... 잡았잖아요. 간첩을 간첩선을 그 바다에 수장시켰죠, 제가. 그사살해 가서 간첩선을 침몰시키신 분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런 분을 갖다가 저기 어 홀대하고 어, 저기 어 무슨, 이제, 대통령, 그, 그, 누드 그림을, 던져. 그럼 의인이지. 의인을 갖다가, 그, 악인이라 하고, 어, 지금 이렇게 짓밟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잡아들이고, 중국인, 뭐야, 중국인 사자명예훼손. 대한민국의 경찰이 월급을 한국에서 받으면서 중국 사람을 위해가지고 일한다? 아니, 걔도 지밥 주면은, 유기견도 집밥 주는 사람한테 꼬리 치는데 그게... 대한민국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대한민국이요. 예. 진짜 정의를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예. 진짜 행동을 예. 해서 지키려고 애쓴 사람 예. 이런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예. 그다음에 정의를 표방해 가지고 가장 부... 불이한 예. 행동을 하고 어? 뭐 행령을 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그 행정 행령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예. 아 저도 저~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다 떨어졌지만은 이거 예. 뭐뭐 국가를 위해서 뭐관첩을 어, 여섯 명이나 수장시키고 관첩선도개짐시키고뭐뭐 예. 예. 뭐 정의를 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어 행동으로 어좀 예. 이렇게 한 사람 이러고 오히려 계속 재판받으면서 이 예. 고통을 주고 말이죠 예. 나는 참, 이게 뭐, 어떻게 들어와는, 그러니까 문재인 참. 대통령 말이야.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예. 그, 취임사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예. 했겠죠. 예, 런 근데 나쁜 의미로 지금 그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간첩이 어떻게 우대를 받고, 적이 우대를 받고, 도둑이 우대를 받는 나라가 되버렸냐 이거예요. 예. 그니까, 러 지금, 어찌든 간에, 지금, 어,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으면, 이상해지고 있는데, 어, 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개한개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제사도 뺏기고, 다, 그, 바른 만 하는 사람 다뺏하고 아니, 그니까, 오늘 그래, 월발, 그래. 저,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예, 예. 미래통합당, 뭐, 저, 이번에 문 대표된, 뭐, 구분도 내려가고, 뭐, 때그리로 막전 당선자 국회의원이 막, 하고 뭐 교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죄를 하고 말이야 어? 5.18에 대해서 아, 지가 아니 할까? 이게 국무성의 라이언스로 음. 이미 음. 딱 그때 정확한 그당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예 공식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예? 파블릭 레포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 글라이스틴 음. 주한미대사가 음. 보낸 보고서 이런 거뭐 공식 파블릭 레포트 on 어 광주 인시던트로 돼있죠. 광주 사태 이래게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진상규명 지난 5일 1일부터 그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 이런 거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예. 사제는그 다음 문제다. 우리가 예. 잘못된게사제한다 하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예. 이거 오고 오, 오 있다. 예. 이렇게 저 정, 모든 국민이 그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뭐, 머리 쪼아리고 말이야. 예. 비굴하게, 예.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게 미래통합당, 이거 있잖아요. 저는 전혀 희망이었고, 예. 미래 한국당, 국회의원도 이번에 다내려어요 예. 원유출 대표? 예. 뭐 나는 원유출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 당대표 지금, 저, 5월 29일 되면 끝나는데 예. 뭐, 예, 하, 하, 서하면은 계속 당대표로 뭐 다시 하려고 욕심 내는 모양이던데, 예. 정신 없는 사람이요이 사람들요. 예. 예? 따질 건안 따지고, 그렇게 예. 비굴하게, 예. 최신하냐, 이거야. 하여튼, 뭐, 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뭐, 이딴 것들을 따져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권력 유지하고, 이런 것만 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뭐, 이런,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화운동에 희생된 예.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군, 경, 예. 경찰군, 뭐, 한20몇 명, 그 다음에, 예. 저, 광주 시민들. 예. 아 이분들은 저~ 당연히 네. 국가가 거기에 만 합당한 보상을 네. 하고 네. 또 그분의 희생을 갖다가 그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거 사실 그 유저들 그~ 그~ 엄청 상처를 주고 본인들 네. 뭐~ 그냥 그~ 죽고 말이죠 네. 이런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해 주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따져 봐야지 음, 그죠. 네. 국군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국군이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처벌받고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언제까지 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보고서가 3 0일동 예. 이것도 주로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그, 그, 그 뭐지,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예. 정부. 예. 서 요구한 거야. 미국에. 예. 달라고. 공개하라고. 예. 그 공개한 거는 또공개를안 해. 공개, 달라고 공개, 공개 요청을 미국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미국이 우리 외교부에다 줬는데 그걸 숨기고 지금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희생된 분들은 제가 저 위로를 드리고 예. 어또 보상하는 거는 뭐 해야죠 예. 하는 건 맞고 또그 유가족들 그걸 상처를 오르만지 주고 이런 거는 뭐뭐국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 예. 민간단체대로 개인, 개인 개인대로 예.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한데 사실관계는 그럼 광주시민이 그러면 월팔 희생자만 광주 시민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네. 어? 대한민국을 그냥 이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이 바로 잡아야 돼. 예, 예, 예. 아무튼, 저, 저 지금 영상들 저런 거 보면은 저게 폭동이지. 저게 지금 저거 보시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그리고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을 저뭐 끌어, 끌어, 뭐 끌고 다니고 하는 저게, 저, 보이죠 경찰차로 지금, 저, 버스로 경찰을 지금 들이받는 겁니다. 저, 저... 아, 저거는 광주가 예. 아니고요. 예, 저장년은는기게 어디, 서울이래, 서울. 아, 서울이 잘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가, 음. 저, 저, 한참 전에, 예. 광주 사태 때 특전사가, 예. 이거 저 민간인들 살상하는 장면이다 해 가지고 공개한 사진 국회. 예. 그것도 저 가짜로 나왔거든요. 아, 저거는 그 저거에... 뭐냐, 무장 공비를 토벌하고 무장 예. 공비 침투 무장 공비를 아... 토벌하고 하... 찍은 사진을 예. 무장 공비를 갖다가그 토벌한 거를 갖다 광주 시민으로 예. 그한게그그리 그, 확실히 가짜로 그 판명됐어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그진실하고 예. 가짜 뉴스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저 저거는 금방 저거는 광주 영상 아닌가요? 아까 뭐그 버스가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지금은 서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광주 맞아요? 아, 아, 광주, 광주, <웃음> 어, 광주 맞다는데. 네. 광주.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뭐 사실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고 남의 거뭐 그냥 그냥 남을 앵벌리시키고 자기들이 고위호시가고 그리고 언론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전혀 민주화적이지가 않는데 저런 과거의 행동들을 보면은. 저거는 폭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저거 우리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지금 광주 그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특이한 거죠. 국민의 국 본처가 있는데 어떻게 예. 그것만 광주시 미, 시장이 알아서 예. 5.18 민주화운동 예. 유공자를 선정을 하고 예. 선정된 대로 본처를 도맞주는 거예요. 예.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감사 감사를 했는, 감사도 안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감사도 안해 이게 안 완전 무법천재지 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국민 여러분 자 심동보 자유국 t v 를 사랑해 주는 시어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팬스 뉴스를 사랑해 준팬 여러분 저희가 6년 됐습니다 아 어, 6주년인데 6년, 어, 예. 6년 동안 뭐잘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응원 덕분에 성원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6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